뭐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난 반드시 돼야 돼. 이런 사람은 다루기 쉬워요. 그 사람 원하는 것지어주면서그 사람 조정하기 쉬워요. 근데 집착 없는 사람은 이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완전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조직에서 뭔가 높은 데 올라가야 돼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받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조직에 올라가기만 해주면 뭔들 안 하겠어요? 그런데 난 올라갈 필요도 없어. 어디서 소속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기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어요. 올라가는, 올라가는 대로 좋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좋고 그게 걸림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로움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예요.